<웃음> 어 진짜 <웃음> 이러면 사진을 이제 못 찍겠네 재롱아 강아지 한 마리가 없어져서 있어 재롱아 어 근데 이러면은 사진을 이제 못찍겠 <웃음> 이러면 이제 얼굴이 이제 얼굴 좀딱거 찍어야겠다 어, 이제 그만 먹자 한 어. 번에 뭐든 그렇게 많이 어, 먹는 어. 거. <웃음> <웃음> 그 가져 가족... 네. 물 주시 주세요 응. 어, 어머,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신경 그래, 먹었어 그래 그너 귀엽다 그렇 <웃음>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래, 언니 잘 닦아야겠어요 안 잡아 너무 어 요즘 괜찮은데 <웃음> 맛있었지? 티로 크로가봐 널찍하게 자리를 만들어 줄게 원래 쟤 조금 뭐제건 먹... 버울 때 우리가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. <웃음> 이씨 좋아. 우리 이거 그냥 꼭 먹자. 샐러드. 우리 지에 이거 다 빨리 먹고 이제 가자. 우리 완전 전속력으로 먹을게. 얼굴이 그게 뭐야? 얼굴이 그게 뭐예요? <웃음> 얼굴이 그게 뭐예요? 나올거야 기다려. 우와, 여기 뭐야? 여기 또 새로 생겼다. 드라이아이스. 온천집. <놀람> <놀람> 자고 있어? <웃음> 아니. <놀람> 재롱아, 앓는 <알�는> 거야? <웃음> 집에 가자. <웃음> 어, 졸리다. 졸려? <웃음> 졸리다, 졸리다. 음, <웃음> 보따리 장수세요? <웃음> 집에 뿐이야, 집에 뿐이야. <웃음> 음, 날씨가 미쳤어. 지금 두탕 뛰어가지고 피곤할 것 같은데 밌는다 <웃음> <웃음> 찾아봐라 유자 터스 못부리는데? 아니 남해집 살려야지 <웃음> 유자 당황했어 지금 유자 착해 야제로이 본격적으로 뒤지는데? <웃음> 아니 뭘 그렇게 또 열심히 <웃음> 어, 이제 하나어 진짜 너무 웃기다 재롱마음에 드는 게 많아? 너무 웃기다 근데 유자가 쳐다보고 만 있는 게 너무, 너무 착해 웃겨. 착해 재홍이 장... 장... 장난이였어 <웃음> 예정 봐 재홍이 제... 새로운 장난감이 좋나봐 여기 누워있다가 여기 조용하죠 음. 여기 삼문고 쪽이잖아 여기가, <웃음> 여기가 맞아요 아형 형상... 아, 아, 여기 강아지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. 아, 여기 살면 서울고 다니기 진짜 근데 많다. 많다. 얼마 안 있으면 뭐 반년 있으면 완공된다고 했거든. 그래서 아 여기 너무 좋겠다 내가 그랬거든 음, 여기 19년 말인 것 같아 그치. 근데 저기야 위치가 진짜 좋네. 나있던 내가. 거기 제일 최고야. 여기는 최고 거야. 근데 거기는 왜냐 또 방배 업을 바로 끼고 있잖아. 응. 그리고 네. 맞은편에 응. 먹 먹자고. 잘 아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이스. 지금 있어? 이거 좀 덥고. 혹시 모르니까. 너무 귀여워. 사라스로. 어, 이거 안경. 겨 지금 몇 킬로야? 2.7? 세상에 아. 세상에. 2.78 되겠다 이제. 시집. <웃음> 제... 제... 제... 제... 제... <웃음> 저... 유자, 쟤 너무 웃기다 저다 지렁이었거든요 유자 너무 귀여워 유자 어 무슨 게 안겨있지? 무 이렇게 안겨있지? 유자! 저 망나니는 다... 왜 남의 집에 와서 저러고 있대? 왜저러지 진짜 쟤저 <웃음> <왜 저런 거 웃음> <진짜, 웃음> 망나니 어떻게 했어? 막난이는 남의 집을 가면 다 이렇게 돼아 웃겨 죽겠어 <웃음> 쟤랑 <쟤는> 진짜 <웃음> 기분 좋다 <웃음> 신났어 신났어 너동 <웃음> 고통도 여기 장난감 백화점 같을 거가요? 어? 아, 유지아 이렇게 가만 있는데 어머 뭐머쟤 너무 좋다 너무 응. 신났어 아 저거 뭐예요? 저거 사줘야겠다 어. 어디서는 저것도 알려줘 저 다이송가? 어. 어 그래? 저 다이송가 아니면 맛... 마트에서샀자 t e s o 로 s in that. You go higher.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어 o 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 고 y <웃음> 말이 통하잖아 제로게 <웃음> 말다 알아들어 오오오오 아, 오! 오! 오! 오! 오! <웃음> 그래 유자야 뭐라 해 당당하게 그래 너너 거니까 <웃음> 내가 보기에 유자 오늘 성장했는데 <웃음>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했어 <웃음> 성장한단데 <단계인데? 웃음> 한 번씩 쳐다본다 누구? 제... 재롱이? 어 우리 어디 가나 안 가나 쳐다본다 너무 이따 재롱인데 근데 빨리 아니 근데 재롱이가 나 우리 예상보다 여기에 너무 잘했어 어, 어 여기 너무... 두고 가도 되겠어? 어 여기 두고 가도 같아 너무 잘했어 <웃음> 여기다 맡긴다 되겠다 어디 갈때 자기 집이야 저기 <웃음> 너무 귀엽다 <웃음> 재롱이 지금 여기 신났어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나봐 그러니까 제발 쟤 쟤입 벌린 거 봐. 그뭐 걸렸나 어디서 봐? 왜 우리 재롱이 뭐나나 언니 불러봐. 재롱 나 일로. 롱 나. 아 웃겨. 지금 들어갔어? 지금 눈 땡그래졌어. <웃음> 야 땡그렸다가도 바로 자. 근데 우리가 조용하니까 백제롱도 지금. <웃음> 왜 조용해? <웃음> 왜 조용해? <웃음> 이집 집에 간대 쟤 너무 귀엽다이제다 놀았어 이 집에 서볼장다 봤어 재롱이 갈거야? 서 너무 이집이제가재 재롱아 더가이가가 가재 끝났대 이제. 네? 어머, <웃음> 어, 어, 옛, 옛날 그 집돌이 강아지 자세가 나왔어. 음, 다 놀았대, 다 놀았대 이제 가재. 응, 진짜? <웃음> <웃음> 이제 가재. 최룡이 <웃음> 가려고? 너무 웃기다. <웃음> 아니면 자기가 저거 다 뜯어놔서 재조질러 나서 이제 더이 법정에 가서 사되기 전에 이제 빨리 뜯자는 건가? <웃음> 그럴 수도 있어. <웃음> 여기 여기 다오지러는거 봐. <웃음> 유자 앉아. <웃음> 유자 손. 성... 유자 잘 왔네. 유자 앉아봐. 유자 앉아? 안될줄 <웃음> <웃음> 몰라. 엎드릴 줄 알아. 앉아. <웃음> 막보. 지금 표정이 뭔가. 그렇다고 막막 막 싫다고 할만한 사이도 아니고 <웃음> <웃음> 나름 예를 갖추고 있는 거야. 어. 아 명치 <웃음> 한번 때려줘야 돼. 나한테 엄청 날이쳤는데그 <웃음> 응. 너는 그래도 나는 익숙하다고 어. 맞아. 그리고 그래. 여기는 처음 안겨보는데 <웃음> 자기가 안기던 자세는 아닌데 <웃음> 그렇다고 뭐라 하기에는 또 <웃음> 사이가 조금 뭐. 제왜 저런 표정 너무 웃긴다. 표정이 너무 웃긴다. <웃음> 맞아. 맞아. 아 제를 표정 왜 그래? 맞아. 명치 치면 와요? <웃음> 얘 얘가 반응한다. <가능한다>.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착해 가지고. 뭐또 어, 뭐라 못 했는데 또? <웃음> 얘 아직도 그 자는 대로왜 부순 거 아니에요? 아, 너무 웃기네, 백제로짱 <웃음> <진짜> 어색해? 진짜 어색급 하냥이야. 너 낯가려? 유저 지금 걱정돼. 어, 엄마가 너무. 응? 경험 다 했어? 어, 괜찮은 사람이야? <웃음> <웃음> 괜찮은 사람이야? 마음에 어, 들었나 어, 나름 괜찮아? 어, 유저 봐. <웃음> 엄마? 맘에 봐. 어, 예, 예. 마음에 들었나봐. 어, 엉덩이 어, 낸다. 어머. 어, 어. 엉덩이 줬어. <웃음> <웃음> 아, 예뻐. 예뻐. 마음에 <웃음> 들었나봐. <웃음> 유저는, 유저는 힘들어. 어. 유저왜 그래? 아! <목소리> <웃음> 아! 웃긴 강아지들 잘해 잘, 잘, 잘, 잘. 잘. 잘 있는다 언니 봐봐아 예뻐 잘 있지? 여기 질투하는 강아지도 있는데 여기 질투하는 인간도 있어 왜왜왜왜잘 왜 있지? <목소리> 좋아했 예전에 아파트에서 재롱아 <웃음> 재롱이 뭐해 아니 근데 아까 재롱이랑 다른 재롱인데 또? 이제 <웃음> 공부하대 맞아 우리 재롱이는 여기 신발장 대리석 바닥 있는 거 진짜 맞아. 좋아했어 시원해가지고 근데 언니 아까 저기 망난이랑또 다른 애가 와있는데 <웃음> 어, 체력이 금방 떨어져요 <웃음> 시위 언니 언니예손 시위를 아 그래 가자. 갈게 갈게. 침, 침, 좀싸아라 가자, 가자. <웃음> 우리 집 애가 저지른 거는... 좀 치워놓고 가야지. 참나 기다려야 돼. 근데 아까랑 완전 얼굴 다르지? 들어가려고? <웃음> 끝나올 때까지 기다려. 유자 안녕 안녕 아 <웃음> <웃음> 귀여워 빠빠